네,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한데 네가 물른 사주. 이러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 조금 고력을 많이 겪고 몸수도 안 좋으라는 형국이라 같은같은데뭐 같은데 이런 게안좋아지잖아 기능이. 내가 오래 이사람 지금도 몸은 좋지 않게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선생 네,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아, 아이고 이분은 뭔가가 그동안 답답하게 오라는 형국이다 그래. 근데 만인간에 뭔가를 박수 받고 살으라는 형국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이렇게 다시 중반 정도에 확 일어나라는 형국인데 기가 많아서 많이 <웃음> 움직이는 형국이다 그랬어. 그래갖고는 박수를 많이 받으라는 형국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힘들어 왔다 그래 조금 고력을 많이 겪고 몸수도 안 좋으라는 형국이라 내가 올해 이사람 지금도 몸은 좋지 않게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몸이 아주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힘들게 일어나는데 올 지나서 내년 가야 내가 걷어들이는 게 있고 올해는 내가 뭔가가 새롭게 시작은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시작을 해서 첫 발을 뒤졌다 생각하면 되는 형국이다 그랬어.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덕이 많은 것 같은데 인간의 덕이 별로 없고. 머리는 좋다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한 번쯤은 올랐다 훅꺾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이런 걸. 한 서너 번을 해야 되는 형국이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 정도에가 더 좋은 사주라 그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한데 뒤가 물른 사주 이러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 그래서 올해는 뭔가 시작하는 거는 발을 디져낸 걸로도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 이게 초년에는 진짜 사람이 많는데 가면서 사람이 줄으려는 형국이야 새롭게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올해는 그냥 내가 뭔가를 시작을 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 몸수가 이 사람이 조금 안 좋아 내가 이렇게 봤을 땐 그래서 올해는 다져가는 형국이다 그랬고 내년에는 그래도 이 박수 받을 일이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왜 사람이 주변에 많은 걸로 보여 봐. 이렇게 박수를 받는 이런 걸로 형국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올해는 잘만 다스리면 다시 한번 기회는 내년부터 올수 있다 내 거를 뭔가를 다시 시작을 안 하면 그냥 이 마감할 같은 기분이 있잖아 네. 내가 죽을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내가 그냥 용기를 내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는. 음. 어떤 일을 용기를 내서 뛰어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내가 한 발을 뒤졌다 이분이 누구냐면 가수 임재범 씨 아. 이분이 네.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쉬시고 7년 만에 복귀를 하셨거든요. 오. 이번에 복귀를 하셨는데 잘 될까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 내가 할머니가 그러잖아. 올해는 다 지는 거고 발작을 뛰는 형국이고 내년 가야 이 사람이 괜찮다는 거. 기본에 잡아놓은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힘들게. 근데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그랬는 거야. 자신감이 너무 바닥이었던 분이야 이분이. 나의 끼에를 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발동을 못 하니까 어떻게. 그거를 인저 나섰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마 내년 가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사람이 조금 아무리 노래를 기억한데도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원래. 근데 옛날만큼 그렇게 팍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그러잖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살아야 되고 살 의미를 느껴야 되니까 이 시작을 한것 같다는 얘기야. 이분 언제까지 그럼 쭉 일을 하실까요? 그냥 하게 되면 지금은 쭉 나갈 것 같아 뭐 인기보다도 이 사주에는 먹는 건 있어. 뭐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고 그냥 뭐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어도 돈은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즐기려면은 이렇게 가셔야 자기가 명도 이어지고 자기 삶도 더 행복해진다는 얘기지. 음.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할것 같아. 인자는. 이분은 이제 앞으로 활동하는데 조심히 할게. 조심할 거는 몸만 조심하면 괜찮은데 왜 사람이 욕심이 내잖아. 활동하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몸 조심하라는데, 어느 부위가 위험할까요? 아마 그런 게 아니라, 이, 내가 그래야 겉은 멀쩡해 보는데, 이분이 속으로 다, 속이 많이 망가졌을 아, 네. 거라고. 장 같은데, 위 같은데, 뭐 이런 게안 좋아지잖아, 기능이.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속이 조금 아마 좀안좋아 그래서 내가 아픈 거 조심하시라 그랬잖아. 요 내가 아프지 않아야 활동을 오래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몸이 깔아졌어.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다시 올리려고 한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살려면 은내걸 찾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못해.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명한 선택을 한 거지.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꾸준하게 그냥 옛날 문양 인기가 뭐막 한올 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현상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하면서 사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지.